여러분, 오늘은 소비자들이 아주 반가워할 인생 꿀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쇼핑하다 보면 흔히들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 세트 상품들 보게 되죠. 세트가 좋기는 한데 조금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묶음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사실 선택 구매하기에는 망설해지긴 하죠. 맞아요. 지금은 한 개만 필요해서 한 개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추가로 더 구매해서 부담도 생기고 그래서 망설여지게 됩니다 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들을 담으면 그걸 세트로 해주진 않는 거죠? 그렇게 해주는 곳 어디 없을까요?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담아도 세트로 인정해서 세트 혜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? 어디예요? 바로 투에버몰의 지망 서비스입니다 내 맘대로 골라 담고 세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 이름이 지맘 서비스입니다 지맘 서비스 이렇게 내 맘대로 담고 몽땅 세트 혜택을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름 너무 잘 지었네요 <웃음> 앞에서 얘기한 세트 상품 구매 구담 그걸 한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 와, 이거 진짜 인생 꿀팁인데요? 맞습니다 내 맘대로 선택해서 골라 담고 세트 할인 혜택 적용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오늘 안 사고 다음에 구매해도 세트 혜택이 적용됩니다. 어? 정말요? 세트 상품들을 오늘 한 번에 안 사고 필요할 때 사고 세트로 구매한 것과 같은 혜택을 준거요 아니 그러니까 세트 혜택을 보관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세트 혜택을 다쓸 때까지 쭉! <웃음> 그렇죠. 세트 혜택을 다쓸 때까지 보관해두는 바로 그거죠. 내가 받아야 할 세트 혜택을 지금 당장 안 받으니 보관하고 다음에 필요할 제품으로 구매할 때 그대로 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해둬요 이야 이거 정말 불편했던 세트 상품 구매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네요 이 좋은 서비스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 네 바로 투에버몰에서 가능합니다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가입하고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맘 서비스 세트 구매 시 고객의 입장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제대로 된 인생 꿀팁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트 구매할 때 지맘 서비스처럼 구매되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세트 혜택은 기본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세트로 내가 필요할 때 세트로 내가 필요한 만큼 세트로 이게 진짜 세트 상품 구매죠? 맞습니다. 제대로 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. 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내 맘대로 골라 담는 세트 구성 지망 서비스, 투에버에서 먼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